예비신부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돌아온 다노 언니 제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로 인사드리기는 되게 오랜만인데 잘 지냈죠? <웃음> 매주 보는데도 뭔가 브이로그로 하니까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브이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5월에 결혼을 합니다 작게 프리웨딩 파티 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를 예쁘게 소화를 하고 싶어서 프리웨딩 파티 50일 전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근데 마침 오늘이 마이다노 웹사이트 촬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짠. 촬영하는 데 와있어요. 음. 오, 이런... 네, 앞으로 5 0일간 운동의 목표는 좀 명확해요. 제가 원래 기존에는 하비 체형이다 보니까 하체비만을 위한 플랜을 많이 짰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는 상체 라인을좀 중요하더라고요. 뭐. 라인, 쇄골, 겨드랑이, 등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운동도 좀더 상체 위주, 그리고 C컬이나 거북목 조정할 수 있고 사진 잘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짜봤어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 신부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식단 관리거든요. 그냥 청천모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청천모임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청천모임을 하지 않는 나머지 끼니들 동안에는 좀더 건강하고 정량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식단표를 좀 짰어요 어차피 사이사이에 제가 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평소에 기본 식단은 적게 해서 네. 밸런스를 맞추려 합니다 아시죠. 네! 힘 줍니다.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동일한. 또 죽이라고 망고처럼. 가 너무 잘했다 <웃음> 응, 너무 잘했는데 꺼져어질 수가 없네 <웃음> 안 되겠다 그래 하하 잘알버렸지고 뭐. <웃음> 다노 t v 의운동은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상부 승모근을 좀잘 풀어주고 이 하부 승모근을 탄탄하게 강화해줘서 어, 어깨 아프신 분들, 승모근 튀어나와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특히 예비신부분들, 드레스 입으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나시 입었을 때 어깨라인 예쁘게 다듬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올게요. 미리 우유 따뜻하게 데운 거 you <laughs> 소금만해고요 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타서솔대표이고 다이어트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계신데 지금 주부의 콘텐츠 너무 좋니다 운동하시는 네. 네. 제가 오시려고 <웃음> 버슬러들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완성. 맛있겠죠? 아... <웃음> 어 알았어. 네, 저 오늘 약간 되게 좋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알고 <웃음> 싶어도 아팬심이 있는데 아아 들어올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 요또 올게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을 샀어요. 인사한 거야 방금? 네. 친구한테 줄 꽃을 샀습니다. <웃음> 왔어, 욕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대영아 안녕 대영아 우와 요리봐봐 어. 그래, 이거 네너나봐. 이거 장난 아니지 않아? 야야 이거 거의 아들 아름다운 경진데? 집에서 나오냐고요? 이걸 만들었다고 정도? 재영이가 만들었대 반차 반차 반차? 반차 아, 반차? 아, 우리 기아 네. 우리 기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기아 우리 다음 차례 어떻게? 우리 우리 귀여운 우리 귀여운 우리 우리